공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셔서 더 깊은 내용을 시청하시면 실력 쭉쭉 올라갑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드라이버를 칠때 공을 어디를 보고 쳐야 할까? 그럼 공 보고 치면 되지. 근데 완전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을 보면요. 제가 오늘은 좀 가까이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봐도 그냥 위에서 똑같은 원이고 이렇게 해도 이원 모양이 전혀 바뀌질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도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원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측면도 보여요. 측면도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꼭 이쪽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시선을 위에서 밑으로 딱 응시를 하면요. 몸은 위에서 밑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옆을 실제로는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못을 박아요. 측면에다가. 여기 정면은 여기다 박으면 이렇게 박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못이 박아야 된다. 이쪽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못을 박을 때이 못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렇게 막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때 이게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측면은 이,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옆으로 진짜 이렇게 안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공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측면에다 이 배치해 놨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를 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못을 정말 제대로 박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박는 건 힘을 제대로 진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 블로우라고요. 아니면 사이드 히팅 또는 사이드 블로우예요. 자, 여기에서 공 왼쪽 발에 다 두자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공을 칠 때를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얘는 내가 그냥 위에서 밑으로 치는 거밖에안 돼. 그런데 사람의 몸이 100% 우측으로 기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잡은 상태에서 그립도 탁 조여잡고 이렇게 옆을 살짝만 보자고요. 그럼 그쪽이 보여 오! 그럼 그 상태에서 L2L로 하든 뭘로 하든 태풍 스윙으로 하건 뒤집어 덮어로 하건 갔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임팩트, 공을 때리는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되게 웃겨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비비고 때리고. 그럼 처음에 하면 다 이런다. 근데 이것도 하나를 계속 비비다 보면 어색해. 근데 때리다 보면 또 해. 비비고 도 반대로 도 때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것도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어색하죠. 딱 어색해요. 하지만 이렇게 둔 상태. 그리고 골프채를 보면 이게 쥐고 돌아서 보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반드시 놓고 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나서 바로 뒤쪽으로 L하고 딱 쳐주면 싹 하다가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 같지만 들어와요 왜 이렇게 옆에서 보면 훨씬 더 뒤집어 덮어가 쉽게 되거든 다시 이렇게 보고 사이드 블로우 이걸 갖다 뒤집으면 안 돼요 세우는다는 느낌 그 옆에서 보고 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좌회전이 훨씬 쉽게 돼요 그리고 세게 치지 않아도 자 봅니다 옆에 보고 이런식으로 치면 세게도 치지 않았는데 우측으로 갔다가 싹 좌회전하면서 200m까지 날아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사이드 블로우라는 것, 반드시 우측을 보면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옥 선생이 뭐 어? 초보왕 때 여기서 이렇게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스윙을 하는 상태에서 내려올 때 그쪽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선다 하더라도 똑바로 선다 하더라도 스윙을 한 다음에는 옆을 보면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든 다음에 가변을 하면서 내 동작을 틀을 바꿔주면서 치는 게좀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똑딱볼을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서 딱 옆에 보고 그냥 가서 이 맞추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됩니다. 어그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 드라이버를 칠 때는 또는 아이언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보더라도 칠 때는 측면을 때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가지고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세뇌니까 그건 세뇌 당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버 똑딱 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